올해 그 국립종자원에서 이 보급종이 부족해가지고 그 신청한 양만큼 수량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그걸 맞춰준다고 이제 일반 RPC에서 이 종자용으로 줬거든요. 그 나락을 만져보니까 조금 충실하지 않은 나락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에 침지를 이렇게 한 시켰는데 이 뜨는 나락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빠집니다. 이만큼. 요게 빈 쭉정이. 예, 네, 물에 뜬 종자. 물에 뜬 거, 요게 네, 안뜬 거. 예, 네, 물에 가라앉은 거. 품질 좋은 쌀이라고 그 선별해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해줬는 건데도 이렇게 물에 띄우니까 20kg 한 포에서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제 벼 육묘 모판 만들기 전에 이제 상토랑 신나락 이제 가져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드디어 있는 농가에서 이제 지금 이제 상토랑 신나락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가져가라 해서 아, 아, 아. 지금 그거 가져러 가는 길입니다. <웃음> 드디어 이제 벼의 시절이 왔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그 날씨 자체가 조금 추워서. 옛나라 파종을 평소보다 조금 늦췄거든요? 보통 한 4월 10일에서 15일 상간 파종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날씨가 또 괜히 또 너무 추워지면 또 장애를 입을 수 있어가지고 조금 늦췄습니다, 오늘이. 너무 이정숙 눕게. 정정농이는 농사 다밥 먹고 쓰나땡게 그저 공짜 농수지 있는데. 공짜 농수지 아이고 이제 내년엔 짓겠나. 늙으면 <웃음> 늙으면, 늙으면 죽을것같면안죽을것한데요 안주는걸요 <웃음> 뭐 오늘 이거 저 전부 터로가 안했다카 너무 비싸게 받아 안냐고그안한 거를 4만 몇4 9천 5백원인가? 예 5만원 돈인데 이거 두파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 지금 예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서방도 안 하고 여기 왜온 거예요? 아 여기 어, 저희가 꿈인데, 상주 경계 지역에 있는데, 여긴 지금은 여기 상주거든요? 벌써 저희 육묘장에 주문하셔서 하신 지가 한 10년이 넘으셨거든요. 아. 네, 이제 자꾸 시골에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모판 만지고 하기가, 만들고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육묘장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럼 이걸 갖다가 육묘해줘야 되 네, 이제 여기 그 상토랑 볕씨랑 저희가 가져가서 이렇게, 모를 키워서 여기까지 이제 5 심는 날 배달까지 다 해드립니다. 몇 년이셔 농사? 한 60년 째을 기라니. 60년 넘어져 있어. 60년 넘어져 있어. 17살부터 내고 농사 짓는데. <웃음> 와. 80돈인데. <웃음> 농사의 달인이시네, 농사의 달인. <웃음> 그런데 달인값도 못까지 왜요? 누르 사람 농사도 더못찢는걸 농사를 못점양이 <웃음> <웃음> 줄어요. 고고기 그, 그 슈퍼농부가 여기 지금까지 몇번 주문을 하셨어요? 몇 년째 지금? 우리 청군 여섯 어서이 집에 오래 오래했어. 오래했어요? 예, 이 집의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아, 아요갖다 아, <웃음> <잘 웃음> 놓아주고 네. 너무 좋아. 사장님이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엄청 모두, 좋아. 모두 잘 갖고 오고. <웃음> <웃음> <갈까요? 웃음> <웃음> 우리 아들, 네들 같이 보내 마음이. 아, 그래요? 네. 좋으시겠네? 저요. <웃음>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하려고 하면 하나 하겠어. <웃음> 아이번 정도는 아들 삼년도시 신했는데. 아들, 야 아, 양자. <웃음> 양자. 양아들. 아. 우리 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딸은 다섯이나 되고. 알 다섯. 네. 딸부자시네. 네. 아버님, 딸부자가 요즘 큰 부자예요. 아무주셨으면사위 하면 좋는 시지 방광 하나 있는데 그거는 50 하나인데. <웃음> 50 하나는 50 하나예요. 지금 가지고 가면 언제 갖고 와 이거? 뭐? 네. 25일 날. 아, 25일 경에 25... 주일 날안 되면 돼. 5월 25일. 월일 날. 네. 올해 농사도 잘 지셔야 되겠네. 잘지잘 지야. 대로안 되니 거 자꾸 틀어요. 아. 그럼 되는 아무래도 건강하시고 올해도 예. 농사 잘 지시고. 예. 네. 예. 예.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상주죠? 저희 한국농산TV는 이렇게 농민들과 늘 함께하고, 농민들이 건강하시고, 올해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늘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시고, 인사 한번마시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봐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웃음> 사랑합니다. <또 봐요>. 사랑합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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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시면 을안 됩니다. 이만큼 빠집니다. 이만큼. 이정이정이 <목소리> 반쭉정이. 이 종자들은 그 충실하지 않은 종자기 때문에 이걸 종자로 사용했었을 때는 못판 상자 안에 들어가서 초기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부패를 하면서 거기에서 병원균이 또 곰팡이균이라든지 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주면. 훨씬 키다리 병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쌀이 보이죠? 음. 네, 쌀도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 가볍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티가 나는데? 응 색깔 자체도 차이가 많죠 이건 음. 노라면서 알이 충실한 알들이 밑에 깔아 앉아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알, 알이 생기다 만거 이게 빈죽 종이? 이게 물에 뜬 종자 물에 뜬거? 물에 네. 안 뜬거? 네, 물에 가라앉은거 이정도 차이가 나는겁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하게 되면 어, 나중에 키다리병 생겨서 후회하실 일이 자동차 보험들은 하고 같습니다 자차보험 사고 날걸 미리 예방하는 거죠 <웃음> 여기 20kg 이거한 포를 물에 담궜는데 흐는 나락이 만큼입니다 <웃음>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그 날씨가 안 좋은 바람에 이그쌀 수확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왕결미가 좀 품질이 떨어지는 나락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보급종 자체도 뭐 100개를 신청했는데 개수도 얼마 안 나오고 네. <웃음>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여기 RPC에 있는 쌀 중에 품질 좋은 쌀이라고 그 선별해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해 줬는 건데도 이렇게 물에 띄우니까 20kg 한 포에서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걸 상자로 만들었었을 때어 정상적인 그 초기 잘 나질 않습니다. 올라오더라도 키다리병이 생길 위험성이 엄청 많고요. 여기 물에 뜨는 종자들은. 이게 20kg인데 <놀람> 물에 들어갔다 놨더니 얘가 들이 불었어. <웃음> 불었어. 요 <웃음> 불어갖고, 크이 비슷한데, 네. 얘가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웃음> 어떻게, 전동사주시는 분들 이런 작업을 해보셨나 모르겠네. <웃음> 이걸 해야 되는데. 네안 <웃음> 하면 시달리병 온다고 하는데, 이거 끝났네.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저희는 온탕 침질을 하는데, 이제, 그, 약에다가 침지를 못하시는 경우, 친환경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음. 여기를 이제 온탕 60도에다가 10분 동안 온탕 소독을 하고 건져내서 그렇게 또 침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 이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제 했으니까 담거 가지고 이제 키다리병 음. 소독하고 그다음에 뿌리 밝은제 음. 넣어서 이제 48시간 동안 어 이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야. 농사가 쉬운 게 하나도 <웃음> 없다. <없네. 웃음>